염색을 했을 때 컬이 풀릴지 안 풀릴지 그것이 궁금하다 이름만 들어도 다 불리는 에시컬 러네요올 보기 싫은 갈색 시키들 꺼져버려 정말 떨리는 이 순간입니다 말해줘도 몰려몰려몰려 오늘 두피가 이제 아 누구야? 어떤 시키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옹냥옹냥 찜옹냥 <웃음> 요즘에 갑자기 제 엉색 영상이 핫해졌어요 작년 8월에 찍은 건데 지금 갑자기 또막 48시간 기준 조회수 1000이 넘고 막 6월에 파마를 했어요. 근데 제목 보고 들어온 것인 것처럼 헬로 버블 신상 컬러도 나왔고 뭐 어제 커트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끝에 이렇게 브라운 느낌이 있어요. 이게 너무 싫은 거야. 꼴보이가 싫은 거야, 이게. 블랙으로 하자니 붉게 빠지는 것도 너무 꼴보기 싫어가지고 다크 애쉬 그레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애쉬 그레이 톤으로 하면 은 애쉬 컬러는 안 나오겠지만 블랙보다는 조금 예쁘게 빠질 것 같아서 이런 신상 컬러를 들고 온겸 펌하고 염색하면 컬이 빠진다는 말이 되게 많아가지고 그것도 한번 영상으로 찍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펌하고 염색하면 진짜 컬이 빠질까? 이게 컬크림 바르기 전 컬크림 바른 후고요. 지금은 커트를 한 상태예요 그래서 자다 일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파마기가좀 죽은 거거든요 원래 개사자 같은 머리예요 헬로 버브2 0 1 트레디컬러 다크 에시 파크 에시 그라이 이름만 들어도 가슴 떠오르는 에시 컬러인데요 입술은 제가 포진이 나가지고 입술은 굉장히 더러운 상태예요 얼굴도 더러운 상태예요 염색하기 전에 정확한 제 모발 상태 컬러를 알려드릴게요 올해 2021년에는 염색을 아예 안한 상태고요 작년에 탈색 브릿지를 하고 나서 작년 거의 말쯤에 블랙으로 하고 요 정도는 제 머리고 요 정도는 염색모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끝에 삐쭉삐쭉 남아있는 브라운 쉐끼들이 거슬려가지고 또 이렇게 여러분 오랜만에 흔들어보는 염색력! 위아래로 흔드시면 안 되고 양옆으로 쉐끼쉐끼 내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나 약간 실망한 거 있어. 오른손은 계속 흔들고 있어. 원래 미장신 선생님들께서 쫀쫀한 라텍스 장갑이었는데 제 요청을 들으신 건지 이렇게 비닐 장갑으로 넙대기 대야만큼 나왔어요. 사이즈가 커진 건 좋지만 쫀쫀한 라텍스 장갑 못 잃었는데 조금 예산을 아끼신 건가? 얼마나 커졌는지 보자고요. 아, 커지진 않았네. 어, 딱만 맞... 어, 딱만 맞... 딱딱 맞네. 나한텐 라텍스네. 응, 요런 느낌. 음 응, 싸가. 큰 느낌은 아니네. 이렇게 땀이 나가지고 꼴보기 싫은 갈색 식이들 꺼져버려. 오래 염색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니 약속을 했는데? 이렇게 벌써 바로 염색약을 발라보는 날이 오다니 정말 떨리는 이 순간입니다. 옷은 좀 업그레이드 됐어요. 목이 조금 눌어달랑 말랑 블랙. 염색은 늘말하지만 그냥 짜서 존나게 비비면 된다. 오!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울라라. 저 이제 카메라 손못 대요. 카메라 색감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난 몰라 난 몰라 전 뭔단 분 말해 줘도 몰라 몰라 몰라. 사랑인지 뭔지 그 심장이 미칠 듯이 궁금해. 솔직히 이거는 애쉬 컬러를 바라지 않아요. 왜냐면 요거는그 사용설명서에 어두운 모발 분들보다는 밝은 모발 분들이 사용하셨으면, 사용하셨을 때 살짝 빛을 바란다, 살짝 그런 멘트가 적혀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검정색은 하기 싫어가지고 요거를 골라온 겁니다, 여러분. 과연 난 그리고 염색이 잘 먹는 것도 궁금하지만 펌을 한 지는 거의 한 달하고 두.. 삼주 정도가 지났어요. 근데 원래 대부분 펌이 한두달 정도 가잖아요. 원장님께서, 미용실 원장님께서 펌이 그래도 조금 오래 유지가 되는 모발이라고 하셨거든요. 과연 염색을 했을 때 컬이 풀릴지 안 풀릴지 그것이 궁금하다. 그것이 알고 싶다! 염색을 진짜 오랜만에 하는 건데 까맣게 되면 안 돼. 조금 떨리고 살짝 벌써 두피가 조금 간지러워. 최대한 요 대갈박 살에 닿지 않게끔 좀 닦아주시면서 프로페셔널한 이런 상태를 유지시키면서 염색을 해주셔야 됩니다. 머리가 확실히 짧으니까 벌써 대갈이 앞부분 다 발랐고요. 벌써부터 머릿결이 끊어지는 듯한 요 느낌, 뭐지? 옳지 않은데? 뒤통수. 뒤통수는 솔직히 어제 투블록으로 안을다 조져놔가지고, 어? 늘 말하지만 요거한 통은 머리 단발분들 기준이에요. 그래서 나는 단발을 넘어간다 아니면 단발인데도 나는 숱이 좀 많다 하시는 분들은 두 통을 꼭 구매하셔야 돼요. 헬로 버블 미장센 선생님들은 매년 신선 컬러를 출시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난 너무 행복해. 오랜만에 또. 확실히 제가 머리가 짧아지니까 염색약이 드립다 남네요. 헬로 버블 버블 버블, 버블 팔이 완전 뚱띠네 작년보다 더 살찐 것 같아. 맞아. 지금 인생 최대를 찍어가지고 점점 여러분 그랬는데 티가 나진 않겠지만 저 3kg 빠졌다요. 그리고 코피어싱도 요거 링으로 바꿨어요. 주댕이는 보지 말아주세요. 아마 요거 염색 끝나면 트리트먼트를 사러 올리브영에 달려가야 될것 같은 요 느낌. 무슨 소리야? 누구야? 어떤 새끼야? 그냥 끊임없이 바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누가 저차영하는데 <웃음> 이렇게 시끄럽게 하시는 건 <웃음> 여러분 우리 공동주택 아파트에서는 저도 조금 저도 조금 시끄러운 편이지만 어머! 아이씨 아 이거 바깥에 입고 나가는 틴데 아 몰라 그냥 버려 아무튼 여러분 우리 공동주택 우리 다 같이 여러 세대가 사는 집안에서는 이웃에게 피해를 주듯 말듯 주듯 말듯 주듯 말듯 주듯 말듯 주듯 말듯 주듯 말듯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가끔씩 조금 시끄러웠다가 가끔씩 조금 차분하게 있다가 이렇게 반복을 해야 서로 간의 예의를 지키는 그런 느낌으로 행복한 거주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저는 요 정도면은 어근 두피가 이제 아 근데 확실히 머리가 좀 건강해졌는지 염색 주기적으로 막할 때는 염색약 바르자마자 따가웠는데 이 거의 지금 거의 1년만? 거의 한 7, 8개월만? 한 8, 8, 8 9개월만이니까 두피가 건강해졌는지 지금 좀 간지러워요. 따갑진 않아. 근데 대가리 부분이 조금 따가운데 깔쌈하게! 어머 벌써 여기 까매, 까매진 것 같아. 응, 여러분. 지금 시간은 12시 58분이고요. 한 1시 반, 1시 35분쯤에 샴푸를 할 건데 지금 여기 조금 까매지고 여기 옷에 묻은 거품 좀 닦을게요. 흑발 컬러가 아니어가지고 잘 지워지겠거니 했는데 조금 이렇게 남아있어. 또 기다리기 지루하니까 아이씨 아메리카노를 다시 믿죠 주둥이. 금에 시원한 것. 샷은 투샷. 나는 확실히 어두운 머리가 난것 같아요. 컬크림은 바르지 않은 모습이에요. 염색 전의 모습이랑 거의 비슷하죠? 다슈 데일리 볼륨업 컬크림 요거 발라가지고 차이가 심한지 볼게요. 뭔가 내가 생각했을 때는 컬이 컬이 풀리지 않았을 것 같은 느낌 역시 확실히 여러분 컬크림 발라주니까 지금 엄청 빠글빠글 올라온 거 보이시죠 지금 커트를 해서 컬이 조금 사라진 건 맞지만 파마 후에 염색을 했다고 해서 컬이 막 풀린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 컬러는 밝았던 분들 탈색 모발이거나 밝은 모발인 분들이 어둡게 하고 싶은데 블랙은 하기 싫고 톤 다운할 때 딱이 컬러 쓰시면 될것 같고요. 뭔가 찐 블랙은 아니지만 은은하게 여기 애쉬 느낌 조금 도는 거 보이시죠? 뿌리 부분에. 지금은 모발이 거의 90% 정도가 말랐어요. 근데 제가 이거 사용한 컬크림을 평소 사용하는 거에 반 정도만 사용을 했는데도 컬이 제가 헤어 전문가는 아니지만 펌을 하고 염색을 해도 막 컬이 풀리는 느낌은 진짜 못 들었어요. 오히려 지금 완전히 예쁘죠 머리가? 파마를 한지 거의 두달된 거는 감안하고 봐주셔야 돼요 컬러는 굉장히 예쁘게 나왔고 맛간을 이용해서 컬크림도 하나 추천을 해드릴게요 친구 추천 받아서 산 건데 다슈 데일리 볼륨업 컬크림 올리브영에서 만원 조금 안 되는 가격에 구매를 했는데 자연스러운 볼륨이랑 살짝 왁스 효과가 있어서 컬이 잡히면서 얘를 딱 잡아주는 고정 효과도 있어서 요거 컬크림 너무너무 잘 쓰고 있고 추천드리고 싶고요. 젖은 상태에서 드라이도 안 하고 자연 바람으로 말린 거예요. 펌 하신 분들 염색하시고 싶으면 하셔도 괜찮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머리 존나 예뻐. <웃음> 안녕.